16일 밤 9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탑세븐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진혜성 최수호 박성훈 진욱의 최종 왕자를 향한 혼신의 무대 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이번 결승전은 인생곡 미션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인생곡 미션은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김호중의 고맙소 양지은의 부등 벅찬 감동의 무대로 시청자들을 울렸던 레전드 미션입니다. 자신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의 인생 노래를 자유롭게 선곡해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. 탑세븐 멤버들은 진심을 다해 부른 인생곡 무대로 현장의 모든 이들을 눈물짓게 만드는 한편 그 안에 담긴 사연까지 함께 무대에 쏟아내 뜨거운 감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. 많은 이들을 펑펑 울게 만든 탑세븐의 인생스토리가 공개될 결승전의 무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제작진은 인생곡 미션에서는 탑세븐이 모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무대에 서기 때문에 감히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. 라고 전했습니다. 본인만의 인생스토리가 담긴 인생곡 미션으로 최종 왕자에 도전하는 마지막 대결은 3월 16일 밤 9시 30분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. 드디어. 트롯 전사들의 운명을 건단 하나의 왕관을 차지할 주인공은 3개월간의단한 명의 트롯 히어로가 탄생합니다. 6여 기다린 마지막 관문, 누가 될 것인지.